여기 맨 밑에 있던 제일 큰 토마토가 정말 깜짝같이 사라졌어요.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, 본 적이 없어. 새가 사먹은 것도 아니고 새들이 먹으면 보통 그냥 쪼아서 먹는데 얘는 완전히 똑 떨어져서 나가서 어디서 토마토가 열렸었지라는 걸 모를 정도로 그래서, 잊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, 사라졌어요. 사라졌고, 다른 애들은 저렇게 크고 있는데, 아. 아니 맥주가 꿀 때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올라온거야? 아까 비에 쏟아지면서 <웃음> 야, 여기도 우리 <물을> 집금 들어갔어 이물벌에 조심해 이거 찬물을 줘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그럼 <웃음> 어디다 버려? 바깥에도 버려야지 <웃음> 조심해 놓 미끄러지지 말 그냥 내다 버려 바깥으로 차고지로는 안 들었겠지? 어 차고지. 차고지? 음. 응. 거기는 내리막길이라.